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오늘 어, 지수가 어느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어, 리튬 관련 주 아주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어, 로봇 챗 로봇 관련해서 뭐 AI 관련 로봇 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튬 주 어, 급등의 배경은 어, 리튬 플러스 이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죠. 얘가 어, 국내 최초로 자동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하고또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을 개시했다는 소식으로 어, 리튬 주들이 이제 대부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10월 27일 82달러 수준에서 키로당 85달러로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어,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어, 리튬 주들이 동반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튬 관련 주 리튬 주 한번 그 살펴보시면 먼저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23,000원 15,000원대 시가총액은 5천억 4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두개 기업은 다1 2 3분기까지 이제 적자 상태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PBR 16배 수준으로 어, 여기 있는 리튬 주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게 어, 하이드로 리튬이 어, 대장류로 치고 나가고 있고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반 리튬 얘도 상한가 어, 그 다음으로 높은 PBR을 갖고 있죠. 그래서 9.8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이제 90 얘가 어, 하이드로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시총은 좀 작죠. 그리고 지엔, GN, 지엔원 에너지, 얘가 12%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적자고, PBR은 이제 5배 수준. 얘네들에 비해서는 뭐 거의 어 반토막 정도 되는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이 중에 이제 가장 낮죠. 어, 리튬 관련주 중에 이제 얘가 지엔원이가 장 낮고, 상승률은 12%대. 시가총액은 이제 1,500억대입니다. 어, 그 외에 이제 광무, 금양, 미래 뭐 포스코 엠텍 등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2% 이상 어 상승을 했었고 또 포스코홀딩스 어 30만원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는 퍼가 가장 낮죠 수익력은 가장 높습니다 주당 4만 3천원을 벌면서 퍼는 6배 수준입니다 pbr 0.4 하고 어이 중에는 이제 시총이 가장 높은 23조 대고 그리고 어, 넥스턴이 여기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750억. 그리고 어, 유일 에너테크 여기서 이제 5% 이상 한 6%대 상승해 주면 어,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에 있는 차트상으로는 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신고가에 근접한 어, 유일 에너테크 퍼는 35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2,000억대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성우하이텍요 중에 이제 성우하이텍을 보시면 어, 퍼는 이제 9배 수준, 595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PBR은 이 중에 여기 있는 리튬주 중에 가장 적죠. 이제 0.3배. 부채가 이제 100%대가 좀 넘는 수준이고 4천억대 수준입니다. 어, 그럼 어 다음 간단히 몇개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리튬의 모습이죠. 지금 2 0 0원대에서뭐 3만 원대까지를 급등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어, 6 1선에서 어, 반등을 했고 여기서 이제 더갈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3만원 선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3만원 이상을 만약에 이제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는 더 꺾일 수 있는 하이드로 리튬 GN1 에너지 얘도 뭐 흐름은 2천원대에서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보다는 약했지만 반등은 이제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과 거의 뭐 차트가 유사한 흐름이죠 다음은 금양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4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 어, 세달 만에 세달 조금 넘는 기간에 1 0 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제 60일선에서 반등이지만 아, 지금 어, 전에 4만 원 선에서 이제 꺾였기 때문에 어, 이 3만 원대 위로 올라와서 어, 더이 추세를 갈지 지금 20일선에서 이제 약간 밀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다시 갈지 지금 하락 중에 어, 일시적인 반등일지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기타 리튬주의 흐름을 좀 따라갈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테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 지금 다른 리튬 주 리튬 대장주였던 어, 종목들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모습이죠. 어, 지금은 21선 얘도 마찬가지 21선에서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이죠. 어, 다음은 넥스턴 바이오 어, 지금 뭐 계속 이제 하락 추세 때에 있고 지금 1700원 나인 대에서는 더 이상 조금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추락하면 또 하락 추세 때 있기 때문에 추세를 더 이어갈 수도 있는 넥스턴이, 어, 성우하이텍 얘는 이제 리튬 관련주 중에 늦게 이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죠.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달에 이제 상승해서 4천 원대에서 6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죠. 어, 하지만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는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어, 현재는 이제 121선에서 이런 어, 버티는 모습을 좀 보이는 성우 어, 이렇게 오늘은 니튬 관련주를 살펴봤습니다. 아, 이 대장주의 흐름을 거의 대부분 니튬주들이 쫓아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니튬 어반 니튬 얘네들의 흐름이 어, 다른 종목들 앞으로 어, 뭐 내일이든 모레 흐름을 어, 같이 이제 유지해서 갈지 여기서 다시 이제 꺾이는 흐름을 보인다면 또 리튬 관련 주 하락할 여지도 좀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상승세를 얘가 보여주면 또 다른 리튬 주 동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